올드토이가 뭔지 혹시 알아요? 올드토이? 오래된 장난감? 혹은 뭐 오래된 골동품 이런 건가? 딩동댕동, 음. 정답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혹은 유치원생 때, 문방구에서 음. 많이 취급했던 그 장난감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전부 올드토이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음. 그막 세일러 뭐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요술본 그런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반려나 부메랑 같은 응. 미니카, 응. 플라스틱 모델건, 응. 구슬동작, 탑블레이드, 심지어 90년대 팝, 클래식 음반도 올드토연이 다 해당된다고 하네요. 어,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언니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문장에도 그런 거잘 몰라요, 나이가 어려서. 32절입니다! <웃음> 근데 탑블레이드 이런 거는 제 동생 시절이거든요? 제 응, 동생이 맞아, 맞아. 95년생이거든요? 근데 탑플루 그거를 올드라고 하면 내 동생도 올드 한 거야? 그렇지 늙은 이제, 거야 이제 스물 네인데 늙은 거야 아니 이거 범위가 너무 넓잖아 그냥 올드 <웃음> 되기만 하면 다 올드 토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응.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아, 아, 올드 토이 전문가? 그럼요 그럼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올드한 거 o 지 come on! i o m e o n o 이 going to b 니 able to do i 올드토이는 그 현재 이전에 생산된 그 저희들이 가끔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 만화책, 피규어, 뭐 해피맨, 종이 인형, 딱지, 완구뭐 이런 거를 통칭으로 올드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올드토이의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종의 타이머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아, 멋있다. 그만다락게라는 네. 곳에서 네. 60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네. 그분이 아톰을 살려 고 그러는데 그게 한 10만 행정이였어요 네. 그거를 살까 말까 하면서 주머니에 지갑을 열어보고 닫아, 닫아보는 그걸 모습을 보고 네. 그한150 정도 된 할아버지였는데 10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뭐, 뭐, 뭐. 그 유리 진열장을 열어주고 이렇게 자기가 안았을 때딱열살로 가는 걸 봤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아톰이라는 만화가 50년대 만화거든요, 60년대 네. 그때 어머니가 사준 선물을 그... 받고 다시 그때를 회귀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주고 살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억을 저는, 사는 네, 거잖아요 저는 타임머신이라고 아, 멋있다 수집을 하고 있어 되게 막 얘기하시는데 음. 예, 막 옛날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어. 되게 되게 비용 제발 아 깔아주십시오 아톰 음악 옛날이요 아니 톰 음악을 깔아달라고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난 되게 궁금해요 어떤 제품을 모으시는지 지금 모으고 있는 건뭐 만화책 어 만화책 만화 포스터 어머 포스터 그리고 이제 LP LP LP 포스터 만화 주제가라든지 네. 이게 어? 여기 보이는 그 집에서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제 껌벅이. 와, 껌벅거 꺼봉. 껌벅이 이거 진짜. 껌벅이 아세요? 와, 이게 누가 봐도 정말 이렇게 오래된 느낌 나죠. 책벌레 없어요, 책벌레? 어. 와, 기가 막힌다. 맞아. 와, 진짜 신기하다. 이 책은 그러면 몇 년생인 거예요? 79년 줄 알았죠. <웃음> 저 다섯 살 때. 저희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 책이. <웃음> 와, 대박이다. 이런 와... 책은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책이고요. 아, 박물관? 이게 아무 건드 책이 아니다. 네. 그럼 올드토이의 현재 가격은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올드토이, 뭐, 일본의 같은 경우는 네. 만다락계라고, 만다락계랑 정글이라는그 오프라인 샵이 있어요, 전문. 음. 그쪽으로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이 이미 되어 있고요. 음. 온라인으로는 일본 옵션, 그리고 이베이, 이쪽에서 아주 성황, 네, 거래되고 있고요. 음. 한국 같은 어, 경우는 개이네. 극소수, 극소수의 쇼핑몰이 존재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한국도 옵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헉. 한국은 좀 일본이랑 음. 특징이 틀린 게 공유하는 네. 문화가 많아서 커뮤니티 카페, 뭐 네이버 카페라 음. 이런 데서 공유들을 많이 음. 하죠. 아, 중고나라 같은 느낌으로. 이거는, 어머 이거 심영래 선배님, 심영래 선배님. 선배님이 있어요. 심영래 선배님. <웃음> <웃음> 되게 젊어. 심지어 젊어. 그러니까 주름이 하나도 없어. 오레만는 아는데, 에스 더맨은 뭐지? 에스 펌의? 에스 펌이라고. 아, 어. 거기에 나오는 총이. 아, 이거 아 어, <웃음> 바짝거려. 어, 새 거야. 안에. 네. 완전 새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총알탄이에요. 아, 비빌탄이에요. 아, 총알탄 아, 비빌탄 아, 아, 중이구나. 이런 거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 지금 한 백만 원 정도 할까요? 100만원? 100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건 포스터예요. 아 포스터. 네, 이건 배경지고요. 여기 이저 내용물. 어못 건드리겠어요. 안 만진 거죠. <웃음> 어 그대로 있어. 아, 손으로 대면 안 됐다. 이렇게 봐야겠다. 대박! 안 건드리고 그대로 있어. 봉지도 안떴어요 심지어 봉지 뜯으면 이제 같이 이거 만들면 기차예요? 네, 요란 철도 구입. 얼마가 어, 만들고 싶을까? 아... 만들고 싶죠. 만들 건또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사는를 산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 심지어는 일본에는 이 제품이 아직도 있어요. 바, 지금 봐요, 판다고. 이거는 카피한 거고 예? 그럼 인지수성은 좀 떨어지네요. 아니요, 국내 게더 위예요. 어머, 아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네, 많은데 그래, 일본은 많은데. 그래, 일본은 없으니까. 아, 음. 제가 갖고 온 거는 한국에서 카피한 한국제 제품이지 일본 게 아니거든요. 음. 하... 한국 것들도 이렇게 기소성으로 이렇게 막 값이 매겨지는 거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거든요. 항상 일본 제품이나 그런 거만 많이 들었지 어,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도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60... 러 가야겠다. 진짜. 야, 그게 연금이다. 그게 연금이야. 그러니까. 6 80, 70 이렇게 먹어봐. 그거 팔면 돼. 노후, 어, 노후, 이제 노후 대책. 대책. 아, 노후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노후 대책. 될수 있으시면 프리미엄이 붙는 제품들은 한정판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매품. 일반 식판이 아닌, 제일 지금 쉽게 설명해 드릴 아, 수 있는 건 해피밀. 해, 해피밀, 그 햄버거 먹는수 어, 예, 맥도날드나 겉드려서. 그게 그런. 그 해수가 네. 있다고요? 그 백한마리 달마시안이라는 해피밀을 나눠줬는데요. 백한마리예요 음. 실제로. 아. 백한개를 햄버거를 사먹었어요, 저는. 아. 그 백한개 그거는 세계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어요 아, 대박이다. 그게 가능해 네. 친구 나눠줘요. 아, 햄버거는 주고 <웃음> 물건만 내가 챙기고? 음료수는 버리고. <웃음> 왜요? 아깝게. 음료수는 얼음이 녹으니까 못 갖고 하잖아요. 무게가 너무 많이. 바로 먹으면 되죠. 그걸 어떻어요 <웃음> <갖고> 얘는 먹었어요. 저는 <웃음> <전> 먹어요. <웃음> 어, 이렇게 또 오늘 되게 수집을 20년 동안 하시는 분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또 오늘 또 되게 차분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되게 오늘 좀 처음 듣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웃음> 어. 정보를 좀 많이 알게된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이 끝나면 네. 이제 손붙잡고 햄버거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손곳잡고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웃음> 제가 음료수를 바로 먹을 수 있게 해 드릴게요. 네, 음료수를 바로 먹게 해 드리는 동안. <웃음> 어, 네, 우리의 독질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질덕 하세요. 질덕 하세요.